제발. 근데 큐기네 일렙. 얘 이득도 안 찍고 가네. 게이드 오. 잠깐만. 잠깐만나얘 죽여줄게. 승려 아, 맞고. 그렇지, 그렇지. 좋아요. 아안 좋아요. 왜 죽으세요? 계란 게이드 살짝 비케으면 나는데. 형 큐, 그렇죠? 나 살해 좋아요. 레네기 클래스 상대로 먼저 지르면 죽습니다. 레네기 죽어요. 좋아요. 형이 나야 서마나 아, 있네. 잠깐만, 이건 죽었다. 와 잠깐만. 어 잠깐만요. 대박. 너 죽었다 임마. 이거 빈라인 봐주면 이거 다죽었죠 이거. 암라인 되나? 어, 어 잠깐만. 제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한번 쳐줘 그렇지, 고마워요. 얘네 약간 던지는 느낌 살짝 드는데, 나이스로 어, 나이스 그로 아, 아무도 못 봤을 거야. 어디 가요? <웃음> 까비 아빠. 빼자 한 턴. 얘들아. 나만 나만 따면 되거든. 어 무빙하는 거 보소. 대고드? 좋아요. 근데 이거 안죽을 텐데. 포탑에 있으면. 이렇게. 와! 야, 가사 2천 먹었는데. 이게 어떻게 씨 실버 골드야? 나네 아주 멀어. 카다린 사단이 봐줘야지. 아이고, 저는 메모 있으니까 사단이 물어도 죽진 않거든요. 근데 올수정리가가되 아, 탔어야 되는데, 와... 아, 플래시까지 깔끔하게 먹었다. 자 이제 가인 날리고 가인 날려주고 오천원 나이스 이거예요 뭐야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뛰어 좋아 찔러 좋아요 <웃음> 제발 제 예, 정리해 나이스 한턴 빼주고 어야 아아와 근데도 전네 한타 감당 안된 거. 아 위치 위치 너무 좋긴 한데. 와. 이게 대시가 안맞아? 진짜 혼자 게임하고 있네 나 어어 얘네 바텀이었죠 제발 제발 끝내줘 끝낼수있어 얘들아 우리는 얘 노폴이거든? 끝낼수있어 어메모 자세야 그만 때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11K 박스 이거 브론즈 3 74점 퀸? 퀸 한번 가, 까 퀸? 피피카이나 퀸? 어때? 나쁘지 않지? 어. 그그가 너는 오늘 내가 살려서 한번에 치지. 이거 끝났죠? 그냥 W 찍을게 그냥 이렇게 하거든 메롱 메롱 거 할게 옆 게임 갖고 제발 아쉽긴 해 오케이 이거 죽었다 선신발 깔까? 선신발? 선 닌신? 어오어야 오, 거기는 좀어허 오허 그러면 안돼요 <웃음> 좋아요 죽었다 되는거지? 안되는거 같은데? 와 되는데? 오 이렐리아 좋았는데 나이스 와 나이스 이렐리아 오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쵸, 리신 미신 제압이라 대고수야 아. 오케이 아 으아 미는거 1초인데 내꺼 이어주대요 굿, 굿. 내가 포 맞을게. 아이스, 한정. 아 와드 어, 이죽으로오 데미지 왜 이래 이거? 샘프? 오 데미지 좀 반칙인데? 어 잠깐만. 압 중앙까지 다 있네.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한 맞는 중. 아 이건 좀, 이건 따라하긴좀 그렇다. 타이사가 거기서 따라올 텐데. 모르겠네. 들어가시고요. 들어가세요. 한입만 까비 내가 못띄웠어 에이스 네, 보수 와 포탑 데미지 뭐야 씨. 뭐야 이거 포탑 데미지 왜 이모양이야 나 몰라 살려줄게 응또벅 음, 야소 이큐플 한다 나이스 근데 얘네가 확실히 그 어려운 챔프의 그 숙련도가 실버골드다 여기는 아까는 진짜 부캐였거든요 합정그림 야소올리븐 하는거 보니까 실버골드 맞다 전판 진짜 레전드였어 너무 어려웠어 좋요아 어, 일단 2승 전판 클레드 근데 진짜 전판 클레드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것 같아 진짜로 거의 그만큼으로 게임 안하면 못내길 경기였어 GG 그니까.